이 끝물 상추야 이거 대가 이렇게 쫙 올라온 거 끝물 상추 이게 잎이 잘자라서못싸 먹으니까 나물 할 거요 상추 나물 응? 꼭지 꽃피는 것도 똑 따서 응? 상추가 벌써 끝물이야 응 일찍 숨어갖고 그래 엄마 친구네 일찍 심어가지고 이거 <웃음> 막꽃피고막 이랬어 이런 거 똑똑 따가지고 끄트리 우리 마당이깐 아직 아 이제 올라오는데 이거 벌써 끝물 끝물이 이거는 상추는 이거는 하나씩 씻어야 돼. 안 그러면 다막다 다 그냥 뭉그러져 그럼. 그냥 살짝 데쳐야 돼. 연해가지고 시금치는 시금치니까 상추는 파래지지. 소금을 넣어서 숨 죽으면 꺼내야 되는 거야. 고추, 청, 콘, 청고추, 홍고추 너무, 상추가 조금마하니까 이렇게 반만 넣을 거야 이렇게 반만 파도 반만 음, 마늘 조금 넣고 이거 안, 안 잘랐네, 왜안 잘랐냐 이거, 이거 큰거를좀 잘라줘야 되는데 간장을, 이거는 상추는요 간장을, 간장 조금 넣고 소금 넣고 그래야 돼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 맞춰야지 식초 새콤달콤 해야돼 상추는 넣어주고 설탕 이 정도 두 가루 조금만 나물이니까 참기름 싱거울 것 같아 소금 조금 넣어야돼 이 정도만 넣어주면 간이 맞을 것 같네 먹어볼게 맛있나 안 맛있나 간을 봐야지 짱맞았어음 음, 음, 상추는요 약간 좀쌉싸한 맛이 있어서 식초하고 설탕을 좀 해서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줘야지 더 맛있어요 이게 상추나물요 어쌈 너무 쌈만 싸먹으면 질리니까 이렇게 나물도좀 해서 드셔보세요 새콤달콤하게 괜찮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